私からは逃げられい嫌ならそこをどきなさいああの約束を永遠に嫌ならそこをどきなさいお前らは私からは逃げられないこれでもまだ手加減してるのよ こっからは私の個人的な喧嘩だから でゆっくり話そうか、二人っきりで。 仕方ありませんわねジャッジメントとしては捨ておけない事態のようですジャッジメントは便利屋じゃありませんのよ 그럼 이번엔 신규 피규어로 나온 밸런스 파괴범 어떤 과학의 초전 작품 미카사 리코토가 콜라보를 엄청 많이 했는데 미니어처에도 나왔으니까 한번 뽑아봅시다 대충 모아둔 거 있으니까 뽑아봅시다 어. 미 돌이, 코가 나왔고 나왔다. 되게 빨리 나오네. 얘도 된만이 근데. 일단 뽑았으니까. 뽑은건 좋은데 얘를 키울라고 계속 돌려야 되고 코얻를면 현지를 좀 해야 되고 아마도 ここまで私が心を開ける相手は珍しいですの。 <목소리> 200연차 2 0 0개는 해야지 크로코를 한나 얻을 수 있네요 여기. 일단 조금 더 모아서 달려보도록 해야겠군요 일단 뽑았으니까 진열장에 넣어서 레벨업을 시키고, 어디냐. 덴마가 지금 화력이얘가 제일 예하고얘하고만들어 얘하고 왔는데. 얘도 덴마였네 음. 디자인 노트까지만 하고 종료하자. 돈이 없어진다. サンキューちょうどコインが足りないところだったのよ<スペース> 코인가 리코로요 그렇다고 합니다. 다들 즐거운 미니어스 되시기 바랍니다.